이혼소송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사건을 이제 진행하시는 초반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또는 상담 단계에서도 일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혼소송은 준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양육권이든 재산분할 가압류든 증거든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즉뭐 가압류 결정이 나왔다 등 준비된 이후에 통상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물론 체크를 해보았는데 불효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바로 소장 접수. 그래서 우리가 원고로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또 피고로서 소장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약 일주일 내외의 검토 기간을 거쳐 상대방에게 발송을 합니다. 이 기간은 좀 편차가 있어요. 재판부마다 또는 동일 재판부여도 일이 아무래도 뭐 몰릴 때도 있겠고 하다보면 조금 덜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빠르면 접수하고 뭐 하루 이틀 새에 발송을 하는 경우도 보았고 일주일 내외가 지나도 접수된 게 많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발송 자체가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탑장을 발송하는 주소는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된 주소지이죠. 근데 저희가 송달 주소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직장 등에서 빠르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요. 이럴 경우 재판부에 따라서는 원리 원칙대로 그래도 일단 전입 신고된 주소지에 먼저 보내보는 경우 또는 바로 송달 주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바로 받았다. 상대방 본인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경우는 어쨌거나 누군가 수령을 하겠죠. 또는 본인이 예를 들어 본인 본가에 가 있는데 본가에 동거 가족이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송달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겠고 만일 송달 자체가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 상대방의 본가에 갔는데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송달은 발송은 됐지만 상대방에게 도달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주간에 송달해봐야 안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야간 송달, 주말 송달 이런 특별 송달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안 받는다? 그러면 공시 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공시 송달 제도, 받은 것으로 치고 사건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시 송달되면 바로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나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원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을 또 이게 양육권 관련돼 있고 아이들이 어리고 하면 법원에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공시 송달하고 바로 그래 원고 주장한 대로 원고양육자가 아니고 좀 절차를 천천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급적 개입되게 최대한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상 결론은 납니다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을 하든 해서요 송달 이제 됐다 라고 할게요 송달이 되면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이 30일의 의미가 30일 지나면 더 이상 너는 못내 이 정도 효과도 아니고 못 냈으니까 원고 주장 그래 승? 이것도 아니에요. 권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피고 입장에서는 가급적 형식은 갖추는 게 좋겠죠. 이제 법원에서 권장하는 기간도 따르면서 이렇게 형식은 지켜가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흐름에는 적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일이 잡히는 게 원칙적이죠. 어, 첫 기일, 그거는 소장 접수시로부터 약 3개월 내외로 봅니다. 그 사이에 뭐도달되고 답변서 제출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기일이라는 것이 열리는데 기일은 조정기일일 수도 있고 만약에 조정시청서를 접수했으면 당연히 조정기일이겠습니다만 소장을 접수했으면 변론기일일 수도 있고 변론준비기일일 수도 있고 조정기일일 수도 있어요. 서울 가정기준으로는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먼저 이제 조정기일이 첫길에 열린 통상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이제 조정기일에는 가면 조정위원님이 있습니다 이제 조정위원님은 법률 전문가일 수도 있고 비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을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사안을 진행하는 분이에요 조정위원분마다 진행 스타일이 좀 편차가 있으시죠 조정기일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내가 뭐 원고든 피고든 내가 생각하는 조정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변호사님과 변호사님의 안내 하에 좀 상의를 해서 이혼이 전제될 경우 내가 생각하는 재산분할, 내가 생각하는 양육비 등 조정안을 갖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조정기일 전에 필요한 정도, 범위 내에서 필요시 서면을, 실질 서면을 제출하고 갑니다. 이렇게 조정기를 준비한다. 서면 제출 및 조정안을 갖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조정위원님이 있고 상대방 변호사님이 있고 우리 변호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양 당사자도 같이 출석하는 경우도 많으나 나오지 않기도 해요 당사자는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진행했더니 어, 괜찮은 아니야 어, 상호 합의가 됐어 그러면 그날 서명하고 그날 끝나요 그날 법률적으로 이혼이 된 거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조정이 됐는지 판사님을 보내주긴 해야겠죠 그게 조정 조서입니다 끝! 근데 뭐 만일 조정이 성립 안 했어 생각보단 조정 성립률이 높은데 생각보단 그래요 왜냐면 처음 말이 안 통하던 사람인데 그 조정 기일에 가면 뭐 그간에 이제 서면도 제출되고 뭐 변호사님의 조력이 있고 뭐 조정 위원님도 있고 말미에 뭐 판사님도 오고 하면서 생각보다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안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조정 기일에 아 조정 불성립이네요 그러면 통상 그 판사님 확인하고 그럼 조정 불성립 처리하겠습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날 임시 양육비 지급되고 있는지 임시 면접교섭은 되고 있는지를 본후 직권으로 그에 관한 사전 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마무리하고요. 통상적으로는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변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송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소송 절차로 가서 변론 준비기일 내지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변론기일을 한번 일회해보고 향후 방향을 정하게 돼요. 많이 하는 게 가사조사.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님이 법원에 있는데 그분이 당사자 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뭐파탄사유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재산 등에 관해서 문답 형식으로 직접 들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사실을 정리했다고 하는 부분은 판사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정조치, 부부상담 등은 필요시에만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뭐 증거조사나 사실조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원만하게 헤어져 보자 반대로 혹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보자 이런 것 등에 대한 절차라서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 가사조사도 마무리됐고 파탄사유니 뭐니 정리됐고 그 사이에 재산조회도 했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게 되거든요 변론기일은 이미 제출한 서면을 가서 진술한다 아, 서면 제출됐습니다 아주 간단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만일 내가 말로 추가로 해야 될게 있다 하면은 이제 진술하게 되고 근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는 짧게 짧게 진행이 돼요 왜냐면 하 그냥 뭐 10분 단위로 예를 들어 변론이 있는데 그 10분 단위 안에서도 뭐 사건이 두 개가 있거나 이런 방식이기도 해서 거의 서면 위주로 하는 것을 변론 기일에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진술하고 판사님도뭐 궁금한 게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변론 기일이 통상 한 번엔 잘안 끝나죠. 왜냐면상대방에서출한 거에 대해 보니까 반박도 해야 되겠고 어 나도 추가로 정리해야 되겠고 근데 상대방이 뭐 날마다 서면을 내지 않잖아요. 이제 기일 기준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기일 기준으로 정리 정리 정리를 몇 차례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하면은 변론을 종결해요. 변론 종결! 그리고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아요. 변론 종결된 때로부터 이르면 한달 내외, 뭐 늦어지면 좀두달 내외 이후로 판결 선고 기일을 잡게 되고 판결 선고 기일에 판사님이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자로 3천만 원및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얼마. 친권장 양육자 두고, 양육비 두고 이런 결론을 원칙적으로 읽어주시고 그 자세한 판결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날 언급하지는 않고요. 별도로 판결문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양측 그 전자로 판결문을 받아서 받은 날로부터 14일간의 항소기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둘다 항소하지 않아야 그 판결 그대로 확정되고 누구라도 항소를 하면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고요. 이때 판결문을 받으면 이제 변호사님과 해야 할 일은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항소를 했을 때 실익이나 향후 방향은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통상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저쪽이 항소를 하든 마든 난 항소를 한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저쪽에 항소를 하면 할게요. 내가 먼저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저쪽에 항소를 하면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게 재산 분할이라는 게 100대 0은 잘 없잖아요. 물론 100% 승소 사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비율적인 의미인데 나도 어쨌거나 저쪽이 항소를 한다면 나도 항소심에서 더 유리한 주장을 할래. 그래서 저쪽이 항소하면 우리도 항소를 한다. 우리가 삼심세잖아요 이렇게 항소를 잘 진행했어요. 일심보다는 압축적인 진행이죠. 항소심은. 일단 항소이유서에서 웬만한 거 제출하고 더 추가할 게 있으면 하되 아니면 그냥 공방을 간략하게 펼쳐서 마무리하는. 그래서 6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게 통계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상고를 한다. 그럼 삼심삼심은 3심. 4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방식으로 소가 크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라면은 우리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그 기일별로 진행 절차에 따라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그때 그때 또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또 내가 이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걸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네.